제가 또 대표님 그 상품 뭐잘 나가는지 조사해달라서 해좀 갖고 온거 있는데 그것도 얘기했대요. 너무 좋죠. 네. 제가 네. 이렇게 엔딩을 하려고 했는데 아, 이미 또 준비를 때 해주셨어요. 네, 또 오셨는데 또 다나쌤님의 또 여기에 또 제가 또한또 또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사랑입니다 역시. 최근에 리시안 호텔 음. 수건이라고 예, 먼지 없는 얇은 수건, 뭐 디자인 페이스타월 이게 굉장히 뜨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는 몸을 닦는 수건과 얼굴을 닦는 수건을 구분해야 할 정도로 삶의 질이 많이 향상했다는 음. 느낌이 들어요 이걸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구매대행은 진짜 한 영역만 관심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 자체를 관심 있게 가지셔야 한다는 그런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명언 정도인데요? 이정도로아 아닙니다 <웃음> 그리고, 어, 이제 또 DIY가 뭐 옛날에 저기 코로나 시절 때 집에만 있으니까 집을 꾸며야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게 한번 유행이 된게또 그렇게 꺼지진 않거든요. 음. 그래서 최근에 좀잘 나가는 게 접착식 데코타일, 음. 예, 붙이는 바닥타일, 인조대리석, 인조대리석이요. 예, 그게 아마 좀 제일 나가는 거고 베란다 셀프 시공, 음. 휴가 시즌이잖아요. 음, 음. 그러다 보면 휴가를 안 가시는 분들은 그 동안 미진했던 음. 집 이런 화, 집안에 음. 좀 고쳐야 될거 고치시는 분들, 요게 요즘에 잘 나가더라고요. 최근 네. 2주 동안에 꽤잘 나왔어요. 그리고 커피 저울, 커피 저울이요, 그 커피콩의 그런 핸드드립 하기 위해서 예, 에스프레소 카페 바리스타가 이제 하는 그런 저울인데, 이제 가족용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네, 이런 저울이 이제 음. 집에서도 많이 커피를 실질적으로 이제 웬만한 카페 브랜드는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입맛에 맞는 커피 콩이 없는 경우도 아직 있을 수 있잖아요. 커피 예민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던데, 최근에 꽤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즘에. 뭐 대표님 자동차 되게 좋은 거잖아요. 아, 공기압 <웃음> 체크 바로 뜨죠? 네. 요즘 나온 차들은 공기압 체크가 바로 떠요. 네개 음. 타이어가 몇데시벨인몇 dpi인가? 디뭐 이게 다 떠요. 음. 여름이 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음. 그 빵빵해져요. 네. 팽창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네. 타이어 공기압을 빼줘야 돼요. 예.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더울 때, 추울 때, 추우면은 타이어 공기압이 음. 공기를 더 넣어줘야 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셀프로 이그 자전거나 자동차에 공기 펌핑을 해줄 수 있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다 자동차 안에 구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설마 저는 공기압 체크해주는 아니요, 거? 아니요, 공기압을 넣어주, 공기를 넣어주는, 공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공기를 넣어주는 <웃음> 건데 무선이에요. 네. 근데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 아마 다나선님 성격상 공기압 빠져 갖고 정비소가 갖고 저 공기압 조금만 늘게요라고 말 못하실 것 같아요. 말 못해요. 그렇죠. 차라리 그게 메뉴가 있으면 돈만 원이라 주고 할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걸 못한단 말이야. 저도 못해요. 저는 심지어 전기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소에 갈 수가 없어. 당골이라고 하면 당골이라도 만들어서 좀 잘해주겠지라고 하는데 날난 거기 갈 일이 없거든. 저희 같은 여사님들은 또 그런데 가면 괜히 네. 공기압 넣으면서또돈 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한 게이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 아, 탐난다 특히 더울 때 네. 그리고 안 더울 때 그쵸? 추울 때 이거 두 개는 있기 때문에 이제 차량용에 다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저도 아, 하나 아, 이제 살 예정이에요 그리고 물총 같은 것도 괜찮은데 요즘에 좀 4세대, 3세대, 5세대 고 작년보다 더 괜찮은 물총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놀이 물총 어, 저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물총 안 위험한가요? 어? 매할때 아니요 괜찮아요 어린이 음. 거가 아니면은 상관없어요 음. 성인용으로 되게 크게 음, 생긴 음, 거 상관없어요 음. 이게 진짜 실제 총과 비, 비슷하고 비비탄이 들어간 거는 안 돼요 음. 음. 예 근데 이거는 상관은 없어요 음. 예 어린이용이 아니고 성인용으로 했을 때 음. 그리고 요즘에 또잘 나가는 게귀게귀 내시경 청소기 이런 것도 잘 나가고. 그리고 멀티탭 최근에 뭐 신상이 나왔나봐요. 음, 음. 뭐좀 특이한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여행을 많이 가니까 멀티탭을 좀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차 음. 요즘에 여행 갈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 맞는 코드들. 이런 것들. 근데 것들도. 이게 멀티탭이 구매 대행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어, 근데 저희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로는 그래도 2주 동안에 한 3, 40개 정도는 팔렸던 것 같으니까. 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공부해 보세요. 네. 한번 찾아보다실제로 네, 한번 던져볼게요. 네. 네. 네. 그리고 괜찮은 게, 자, 아이패드 쓰세요? 네. 아이패드 키보드 쓰세요? 네. 얼마예요? 40만원 넘어요. 알고 계세요? 정품은? 아, 정품 안 쓰죠. 정품 안 쓰세요? <웃음> <웃음> 정품은, 근데 또 아이폰, 애플 좋아하는 사람은 정품 안 사고 못 베겨요. 아, 네, 그죠. 네, 근데 음. 사고 싶어도 정품을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니까 못 맞아요.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게 요즘에 좀 많이 이제 중국에서 가성비로 나온 것들이 어 애플이라고 적고 팔면 안 되고 음. 그냥 호환이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요즘 잘 나간다고 하니까 한번 유념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보드.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그거 있죠? 어. 우투더 영투더 우 아시죠? 아, 네, 알죠. 요즘에 그것 때문에 네. 뭐가 가장 핫했어요? 돌고래 아 맞아요 네, 돌고래 네. 무드 등이 요즘 되게 핫합니다 하늘에 오. 바다가 쫙 펼쳐지고 돌고래 아, 네. 사회 현상에 많이 관심 가져야 돼요 우리 같은 샐러들은요 음, 음. 드라마 예능 예. 다 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 저 진짜 그 얘기 많이 하는데 예. 요즘에 다 유튜브 보신다고 예. 뭐다 TV를 안 보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TV 예능 특히 나훈산하고 다, 다 봐야 돼요. 저는 예. 전지적 참견 시점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 우투도 영투도 우도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캠핑 많이 갑니다. 그렇죠 여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접이식 세탁기나 접이식 양말 손수건 뭐 속옷을 판매하는 아 속옷을 세탁하는 휴대용 세탁기가 많이 팔려요. 네,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시즌을 봐야 돼요. 지금 휴가 시즌 산이든 들이든 바다든 해외든 가잖아요. 음. 음. 특히 캠핑을 갈 때는 화장실이 없거나 음. 그런 세탁이나 이런 게안 된단 말이에요. 이동식 화장실. 그렇죠. 뭐 장박 이런 거안 돼.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좋고 이동식 샤워장도 괜찮고 이런 것들도 한번 팔아볼 만 합니다 음. 자 어~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상품은 여러분들 되게 유념있게 보셔야 돼요 자 요즘에 경찰분들이 이제 여성 취객들 음, 음. 웬만해서 몸을 잘 손을 안 대잖아요 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또 나중에 성쾌인다. 또 이상한 얘기 할 음, 수도 있을까 봐 음, 음. 그래서 여기에 딱 꼽고 댕기는 소형 카메라 바디캠 아, 이 바디캠이 제가 올렸었는데 네. 네. 이 문제가 있는데요? 바디캠이 상표 출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아, 말로. 바디캠이라는 말을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음... 바디캠이라는 말을 안 쓰면 되는 거고 네. 자, 민원이 많은 공무원들이 팔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택배기사원들이 음. 살 수도 있고요 음. 내가 안 잃어버렸다는 라 것을 늘 사진 찍을 수는 없으니까 네. 그리고 음식을 배달하시는 분도 음. 사용할 수 있고요 음. 그렇죠 야외활동이 음. 많아지게 되면 이 바디캠도 엄청나게 이게 거의 게... 블랙박스 수준인거잖아요 네. 네. 그 대신에 이게 맞아요. 몰래카메라처럼 되어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네. 반드시 카메라인 것을 식별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네. 자,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천장 실링팬인데 작년에도 잘 나갔고요 재작년에도 잘 나갔고요 재재작년에도잘 나갔어요 근데 올해 처음에 팔던 상품이에 네. 그런데 왜또 지금 실링팬이냐다 1세대, 네.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가 나온 거예요 요즘에 이제 원목으로 생긴 원목으로 시링팬이잘 나가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우리 다나쌤님 채널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이렇게 콕콕 집어 주시고 네, 상품을 드렸고 키워드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완전 네. 다 팔리는 네. 물건들이에요 제가 네. 거의 눈여겨봤던 상품들이고 음. 앞으로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당부의 말씀도 좀 전해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음. 싶고 그리고 투트랙님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는 프로그램이 투플렉스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아실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용을 했던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그 프로그램도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해외 구매 대행은요 소싱 싸움이에요. 음. 네, 뭐 가격도 가격이고 뭐 무게도 무게고 카테고리도 카테고리지만. 제가 볼땐 결국엔 소싱 싸움이에요. 누가 가장 기민하게 소싱을 하느냐, 인 건데요. 뭐, 누구는 뭐, 뭐, 엄청 깔아놓으면 무조건 팔린다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환경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뭐, 롯데온 같은 경우도 5,000개 이상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 2,000개로 제한이 됐고, 음. 무작정 많이 올리는 대형 프로그램을 이용했을 때 올리게 되면 상품 상세 페이지가 번역 없이 올라가잖아요. 음. 롯데온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가 번역이 안 되면, 삭제를 해버려요 네 그러더라고요 네. 쿠팡의 어. 일부 카테고리에서는 번역 없이 무분별하게 외국어가 많이 나와 있을 경우에도 제재가 가, 가해지고요 음.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유통의 명가 롯데와 쿠팡이 이제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 번역 안 하면 여러분들 사세가 힘들 수 있어요 <웃음> 네. 어, 제가 지금 만든 프로그램인 투플렉스에서는 상품 상세 페이지를 오후스튜디오라는 회사와 현존하는 최고의 상품 번역을 해주는 회사와 콜라보를 통해서 반자동 수동, 반자동 업로드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깔끔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이미지의 원본을 거의 훼손하지 않으면서 외국어를 그대로 들어갔고 한국어로 그대로 쓸수 있게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좀 많이 싸요. 5천 개까지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4,999개 까지 아 25만 네. 원이고요아 죄송합니다 추가 5천 개 9,999개 까지 15만 원만 더 내시면 할수 있어요 어... 네, 그러면 내가 만 개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40만 원이고 그냥 나는 5천 개 언더에서 그냥 상품수 관리하면서 할래 라고 하면은 25만 원이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엔 중구만안 하잖아요 네.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잖아요 음. 투플렉스는 전부 다할수 있고요 어... 그리고 재고 싱크와 가격 싱크가 맞춰져요 아그 사이트에 가격이 바뀌면 그게 알아서 이렇게 동기화시킬 수 있는 거가요네 동기화 되고요 오. 재고가 없으면 그 옵션은 재고가 사라져요 어... 네, 환율은? 환율도 내가 저한 번에 저장한 다음에 한 번에 바꾼 다음에 네. 일시 일괄 변경하면 다 바뀌어요 와, 대박이다. 네. 그냥 한번 올려놓고 방치되는 그런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음. 아마도 사실 인건비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 혼자서 하루에 한 음. 2, 30개씩 올리기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어,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했는데 뭐냐면 이제는 플랫폼도 구매된 업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들도 정책을 조금씩 변경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예전에는 많은 수량을 줬으면 이제는 수량을 좀 줄이고 반품이 너무 많은 셀러는 이제 반품률 관리하면서 분명히 내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혼자서 일을 시작할 때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다 커버 가능한 프로그램을 함께 한다면 아마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투플렉스가 예. 제가 예전에 사용을 할 때는 음. 주문연동은 안 됐던 걸로 알고 어, 주문 아는데 주문연동됩니다 하... 네, 주문연동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롯데온도 서비스를 할 거예요 저희가 어... 스마트 스토어,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롯데온. 총 가장 핫한 사이트 6개를 전부 다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타오바오, 그리고 미국은 아마존, 일본도 아마존. 그래서 총 이렇게 3가지 국가에서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배대지랑 연동을 해놨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배대지로 쭉올라가져요 그래서 배대지로 올리는 그 수고도 덜수 있어요. 저희가 제일 귀찮은 게 그거였잖아요 주문 들어왔다 다서 수정했다가 네. 올리고 또 이런 거 주문 들어왔으면 은 다시 가고 배대지 가가지고 똑같은 주문에 네. 주문서 넣어가지고 또 해줘야 되고 그 사이트 가서 또 결제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사, 사실 어찌 보면 상품 하나 올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 사이트가 한 3, 4개 정도가 추가가 되는데, 어찌 보면 그거를 다 연동을 네. 자동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쓰시는 메이저한 배대지는 다 들어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아 거기서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예 네. 네. 참고로. 이게 미국이나 일본 배대지도 같이 있는 거죠? 아, 일단은 현재는 중국만 다 되어 있어요. 미국만. 네. 음. 미국하고 일본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이게. 프로그램은 셀러가 만들어야 돼 <웃음> 프로그래머들이 만들면 몰라 <웃음> 이런 고충을 네. 네, 프로그래머들하고 <웃음> 사실 좀 대화도 좀 힘들긴 네. 이런 얘기는 구매 네. 네. 해봐야지 네. 알아요 맞아요 네. 그냥 단순하게 상품만 등록하겠지 뭐 크롤링 해가지고 뭐 음. 답등 해주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기도 하고 음. 요즘에 AI로 해가지고 뭐, 상품명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음. 사실 이미지에다가 번역해서 음. 올리는 거는 뭐 팝하고도 해주고 음. 다른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이게 번역이요. 다른 데서는 파파고에서 응. 번역하기 때문에 번역해서 그대로 치는 거는 그 해상도가 떨어져요. 맞아요. 저희는 원문 그대로 갖고 와서 거기서 번역해서 그냥 버튼 눌러서 올라가는 프로그램이 있어해도다 되는 달라져. 거예요. 당연하죠. 네. 네. 프로그램은 역시 투플렉스. 네. <웃음>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또성원을 입었네요 또 아, 제가 또 너무 좋아하고 애정하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음. 예전부터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저도 구매대행으로 사실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투플렉스를 이용 했을 때였어요 그때 또 제일 좋았을 때였어요 시장이 진짜 네 그때 제일 시장도 핫했기도 네, 하고 투플렉스는 사용하면 돈 번다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도 많이 이렇게 음. 사용해보시라고 음. 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랬었는데 말씀해주셨던 건 안으로도 올리기만 해도 사실 팔리지 않을까 라는 걸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네. 오늘 말씀해 주셨던 주옥 같은 이야기가 거의 사실 몇 시간짜리 강의를 추격해놨다고 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신 내용 꼭 메모 잘 하시면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투트랙님 채널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공부 도 열심히 하시면서 여러분 꼼수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정도. 정도를 가져가시면서 매출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들숨의 재력을 날숨의 건강을 얻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트랙님이었습니다. 니다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